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킬랩의 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랩의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아, <웃음>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남자들은 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스킨십하는 아 상상부터 해요 좀더 가면 결혼까지 하는 상상 아, 결혼 이미 모든 나. 상상을 다 마치기 때문에 아 아마 남자들은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을까. 피디는 그러지 않아요? <웃음> 남자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 텐데? 남자들은 <웃음> 좋아하는 사람 끼기면은. 아, 히 공감하세요. 실 데이트하는 상상부터 <웃음> 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저는 지금 방금 제 지인이랑 주변 아는 사람이랑 스킨십을 생각했는데 정말 끔찍스럽네요. 여자들은 그러더라고. 너무 하다더라고. 끔찍해요, 저는. 근데 음... 만약 그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데 뭐한 번쯤 상상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쟤랑 사귀면 어떨까? 쟤랑 순장은 어떨까? 쟤랑 때랑... 뽀플하면 음... 어떨까? 쟤랑 결혼하면 어떨까? 돈 너무 많이 내. 여전히 난 나의 이름을 모르 나의 이름을 모른다. 소설 제목 음. 같아요. 후교나 내 이름을 모르지라도한번봐볼까요오 <웃음> 시작부터 무슨 뭐야? 뭐야? 갑자기 가쁜 뽀? 아니, 갑자기 아 이게 그거네. 갑자기 뽀뽀하고 모른 척해요? 상상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 일단 상상한 상상부터. 거 보는군요 아 이미 옷도 이런, 이런 거 입으셨네 노려서 아... 재워서 노렸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모를지라도 아, 내 이름 몰라도 난 이런 상상을 한다 난 이런, 이런 상상을 <웃음> 한다 아~ 내 요리를 하고 계신데 오, 오 갑자기 요리하다가 또이 또 브로콜리 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써는 척 했어요. 아, 척한다가... 써는 척 하면서 이미 상상한 거지. 왜다 부엌에서 식탁! 음... 그 신성한 밥 먹고 설거지하는 그런 어, 위생적인 공간에서 주겠죠. 키스를 신기한데? 하는 건지 저는.. 좀... 저는 신기한 게 부엌에서 옷을 이렇게 너무 섹시하게 입고 섹시하게 있는 섹시하게 입을 거. 필요가 있나. 하! 이건 거는이좀 웃기게 풀었네. 어, 어, 어. <웃음> 우와, 우와. 우 이거는 예상을 뒤엎었다 어. 또부또부또부 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저 어리복들이 말이 부엌에서 말해 어? 어? 또, 또, 또, 또. 오어어 어, 눈빛! 눈. 빛 오. 눈으로 막 얘기하는데요? 밀당 중이네. 응. 네가 아. 먼저 들어올래? 내가 먼저 들어올래? 그치 그치. 이것도 비슷하네. 오, 오. 뭐야 오. 뭐야? <웃음> 너무 풍성해. <웃음> 한국인의 정신. 맞지 않아 아, 잠깐만. 아아 아.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데요? 아, 아 욕심이 많은 건가? 욕심이 많고 머리에 거의 아. 이제 아마 뇌를 열어보면은 십 볼건 색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19금 닦지 못 덩... 욕심이 많네. 욕심쟁이, 응, 욕심이 욕심쟁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지금 떠나트렸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약간 그 남자의 발칙한 상상. 여자 두 명이 이, 나를... 어, 나를... 나를 나를 두고 막. 저도 아, 약간 이런 상상해보네요 금잔디가 되는. F4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랑해주면 어떨까? 네. 그럼 F4는 아니에요? 내가 F4가 되는 거? 네. 아 그건 별로예요. 어, 신난 누구 한 명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 허! 그냥 온전히 그 사람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아 누가 나를 두고 싸워서 내가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얘를 만나볼까? 신기하네. 아 쟤를 만나볼까? 골라 고 골릴 수 있는? 얘 때문에 내가 애간장을 태우고 싶지 않아. 아, 이거는 아, 이제 아 이거 인정 근데 지금 이거 좀쿵 땡이 먹고 있는 거잖아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다이어터들은 항상 그치. 공감합니다 이거는 밤마다 매일 저를 보는 거 같네요 우와. Oh, wow. 힘순찐. 나는 힘을 숨긴 찐따다, 약간. 사람들 있는데 몸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서 갑자기 몸매 자랑을 하는 상상? 나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지만 내가 벗으면 너, 너는 난리 나이 거야? 아, 나 몸매 좋아. 아, 나 몸매 좋아. 아... 부럽다. <웃음> 뭐야, 뭐야. 아! 아나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둘이 연인인데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속으로 상상하는저 핸드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아 누구랑 연락했는지 그런 적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참는 거. 죠 참는. 응. 저는 약간 좀 믿고 맡기는. 아 너는 안 그래겠지. 아 근데 실제로 이 핸드폰이 이제 판도라의 맞아. 상자라고. 주변에도 이제 핸드폰 때문에 헤어진 아주 마음 아픈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열어요. 그래서 그런 친나요 판도라 상자를 아예 난안 열겠다. 오오오오오 so... 오! 오! 오, 역시 언니들은 화끈한데요? 어, 화끈한데? <웃음> 뭐야 뭐야 뭐 이거 뭐야? 공장에서?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아, 일하다가 일하, <웃음> 일하다가는 아니에요, 안 일하... 금방 일하다가 아니 안돼 일하 공 지금 타이어 공장에서? <웃음> 에? 아, 아 아니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우리 집에 가자. 아, <웃음> 너 일어나 집에 가게. 퇴근하자 일어나. 퇴근하자. <웃음> 아 이게 뭐죠? 둘이 오렌지인가요? 여기 오렌지 리한거 아니죠. 뭐예 뭐, 무슨 생각하지? 왜다 웃죠? 이게 위치가 그 남성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있네요. 여성분이. 에? 이런 챌린지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런 장난을 한번 쳐보고 싶었다. 뭐 약간 아. 이런 아. 아, 이렇게 여자는 이 남자가 옷을 빨리 갈아입었으면 좋겠어. 그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이 남자랑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지. 삼각관계야. 그러니까 두분다이 사람을 좋아하고 계신 거지. 나 이거 확겠했어요 아까 그 검은색 옷입은 남자를 키스하고 있고 얘가 그 흰색 옷 입었던 남자예요. 아 진짜? 네. 이렇게 되게 아, 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아 대박! 하고 키스하고 아, 싶은데 얘가 눈치 없이 입혀있는 아, 아, 거예요. 아. 얘가 눈치가 없었네. 어.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얘를 그냥 어떻게 없애버리고 아, 아니, 바보, 바보! 어. 아, 아까다 이게, 이게, 좋다. 이게 남자들이 우와. 제가 맨날 그 말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 진짜 남자들, 진짜 많은 남자들이 이래요. 눈만 마주셨을 뿐인데, 애기가 벌써 두 명? 응. 음. 아, 얘랑 사귀면 음. 겨울쯤에는 스키 타러 가면 재밌겠다. 약간 그런 상상까지는. 겨울쯤에 <웃음> 스키 타러 가고, 결혼은 한 내년쯤에 아, 하면 아니, 되겠다, 이런 아니, 생각. 마음에 드는 썸남이 있거나 이러면, 아, 올해 시식 가야겠다, 막 이런. 아, 어,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장상스럽게. 근데 뭔가 영화 같긴 하다. 그니까 러 다들 이렇게 음. 판타지, 약간 음. 생,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현실에서 사실 있을 음.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래 막, 경찰차가, 음. 경찰차 오지. 음. 오늘 이렇게 Still Don't Know My Name이라는 틱톡 챌린지를 봐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안녕.